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서울 청계강장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최한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데 함께 가보실까요? 오 젊은 사람들도 관심이 많네요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는 노인일자리 및차이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민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을 대표하여 서울 강서 시니어 클럽은 엄마가 창 기름으로 참여하여 고소한 냄새가 행사장에 눈길을 끄는데 한몫하고 있어요. 엄마가 창 기름의 유생적이고 정성이 담긴 제조 공정을 살펴보겠습니다. 와, 외국인도 엄마가 참기름 냄새 끌리고 있어요. 준비한 만큼 큰 성과가 있었군요. 청계 광장에 엄마가 참기름 향기가 진동합니다. We'll be r h